공성에 올라 실력을 들었고 전국시의 공사 중간 당주 광역시장 중의 전국시험사에 당주 세례시운출문한사 야 엄마가 하나 줄게 뭐야일아와아아야왜안 나와? 왜안 나와? 응? 어? 이야왜 집에서 그렇게 안 나오고 집에만 있어? 뭐가 이렇게 기분이 꿀꿀해? 응? 왜 이렇게 꿀꿀해 기분이 나? 음 잠을 보고 싶었어? 한통? 한 집에서 요새 안 나오네? 한 집에서 안 나와. 응, 자몽이가 보고 싶었어. 응, 짜내라. 자몽씨, 한타가 자몽이 보고 싶어요. 한타가 자몽이 보고 싶어요. 귀엽네. 응. 음. 음. 한타야, 한타 귀엽네. 오늘도, 오늘도 좋은 날 되자 우리 안타. 오늘도, 오늘도 우리 안타 좋은 날 되자 우리 안타. 밥도 잘 먹고 행복하게. 알겠지? 아이고, 아이고 이뻐. 불러 블루 봐봐, 불러 블루 봐봐. 아이고 우리 안타 안전하게 우리 불러. 안아줘야겠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, 아이고 좋았어.